<웃음> <웃음> 내가 물다 못 내가 못 내가 못 내가 물다 못해, 내가 못해, 가 못해, 내가 하해 내가 못가 자 오늘은 저희가 내일 자카르타로 가야 돼서 발리 마지막 날인데요 자카르타로 다시 가기 전에 PCR 검사를 발리에서 하고 음성확인서를 받고 그렇게 해야또 자카르타로 갈수 있대요 둘다 이제 PCR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오늘은 차 말고 이제 키키가 오토바이로 운전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키키 운전사님에게 저의 안전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조트 앞에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많이 서 있어요. 많이들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니까. 어, 이거요? 예 혹시 뭐저 캐키어가 잘못한 거 없죠? 자, <웃음> 그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섭네, 좀. 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아스 마아스. <마스>. 아, <목소리> 알 <puisse>? 알 <무슈> <목소리> 아주 깔끔한 안티젠을 하고 안 아프게 잘 치료해 주신 발리에 안티젠 검사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린다고 바로 저라고 왔거든요. 다시 가 볼까요? 우리 젤라또 먹으러 가자. 혹시내가 밤에 후고랐어? 그래, 그거만 돼. 아니, 사람이니까걸골수 있잖아. 사람은 쉽게 안 죽는데 죽을 수도 있어 밤에 코 보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웃음> 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많이 먹는 만큼 너도 서있잖아 무서워 죽겠어 이건 너무 많니냐고 젤라또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민트 젤라또 투어 남라 그린 민트 립스 사뚜 라즈베리 사뚜 보것죠보것죠 잘했지 키키? 오버하지 말자 5천원! 이거는 키키가 3천아 젤라또 먹다가 옆에 더 예쁜 원피스들 있어가지고 예쁜 원피스들 있어가지고 좀 사러 왔어요 프라파르가? 5천원? 어. 이거 다 해가지고 그거 좀 깎으면 되겠다 키도 하나 사고 언니가 썬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원피스 바지 스카프 다해서한 8개 정도 사고 키키도 가디건이 계속 필요하다고 래가지고 하나 사주고 했는데 또 쇼핑에 맞들렸나봐요. 다해서 530 그럼 한 우리나라 돈은 5만 원? 오케이 땡큐 드림 헥카시 이바이 저는 원래 충동구매를 한 사람이 아닌데 이건 충동구매아니야나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어 하고나서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잖아. 그럼 된 거거든. 어.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랑 언니 나눠주려고 솔직히 좀더었어요 혜연이야 예, 예, 예. <웃음> 너도 효은이야자 그럼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제 발리에서 핫하다는 호텔에 와서 저녁식사를 마지막으로 거하게 치르고 가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아프루바 캠핑스키 예. 야, 드림마카시 여기는 이제 입구고요 입... 북부부터 좀 우리우리 하죠? 이야... 저짜 대박 넓긴 넓어 진짜 넓 진짜 예뻐 아니 건축물이 너무 예쁜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절대 안 나오잖아 저 혹시 바다야? 나프프형 아, 사원 왜간 거야? 거기 까지 가서 찍으려고 등산하고 여기였네. 여기였어. 진짜 예뻐. 관리 떠나야 되는데. 이거는 스타일이다 바로 앞에 또 바다야 어떻게 이래? 네, 진짜 미런 있었네? 이거나봐요이 니까. 밤에 가더 이뻐. 밤에 가더 이뻐요. 불과 불 우와 인테리어를 너무 잘 했는데 잘 먹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어떠셨어요? 키키씨? 어이... 좋았다고요? 어이... 좋아요! 어이... 덥다고요? 아니 7일간 <웃음> 발리 여행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더워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얼마나 양팔링? 바구스? 땀만 대충. 왜냐면사람이 없어서 저는 완전 재밌게 잘 놀다가 가는데 일주일 솔직히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2주를 잡고 오려고 합니다 발리에서의 7일 여행기 잘 마치고 갑니다 <목소리> 안녕